네 안녕하세요. 권율아빠 이문행입니다 오늘은 크리토터 매니저 API 키 연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텔레그램 창을 보시면 이 발급 IP가 보이실 거예요. 이 발급 IP 숫자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으신 붙여 다음에 자 업비트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가셔서 오픈 API 관리 가서 계좌조에 주문조에 주문하기 특정 IP에서만 실행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복사해 두었던 숫자를 여기다 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하셔도 되고 마우스 클릭 후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오픈 API 키 발급 요 활성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카카오페이를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 어, 각자 카카오페이 인증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인증 을 한번 해 볼게요 인증 완료하니까, 이렇게 오픈 API 키가 발급이 되었으면서, 처음에 억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발급이 되었고, 자, 이제 여기, 다시 텔레그램, 그 크리토 매니저 창에다가, 키 입력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억세스 키, 처음에 억, 억세스 키를 먼저 붙여넣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거기다 컨트롤 V 또는 그냥 붙이기,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후에 붙이기 하시고, 이 버튼 또는 엔터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크릿 키, 시크릿 키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크릿 키를 똑같이 복사하셔서 컨트롤 V 하시고, 네, 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업비트 키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API 연동이 완료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낸스 API 키 연동을 해볼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 전환을 먼저 해야겠죠?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 API를 연동했으니까, 이제 거래소 전환으로 자, 바이낸스. 앞으로 뭐 비썸도 뭐 오픈될 거고 나 다른 거래소도 차후에 계속 확장될 거지만 이요 요 방식 그대로 계속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바이낸스 누르시면 자, 이제는 가, 바이낸스의 키 입력을 진행하라고 하죠. 키 입력을 입력하시고 이제 액세 스키. 이제 여기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API를 또 키를 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자 여기 API 키, API 키 활성화, 활성화 클릭합니다. 그리고 API 키 생성. 뭐, 그냥 아무거나 여기다 입력, 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에이스. 에이스하고 API 키 생성. 구글 인증. 구글 OTP 인증번호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구글 OTP는 구이 따로 설명 안대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OTP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인증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바이낸스 가입할 때 어, 등록하신 이메일로 컴펌메일이 갔다는 거예요 이제 컴펌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 저는 네이버 메일로 등록을 했으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일도 이렇게 2단계 인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은 어, 로그인 하지 못하게 핸드폰에서 재인증을 하고 입력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메일 가보면 바이낸스에서 컨펌 메일이 왔죠 이거를 컨펌 크리에이터 이거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네. 네 이렇게 API 키가, 성공적으로 발급됐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클레저를 하시고요. 자, 저도 지금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할게요. 여기서 편집.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고, IP등록, 편집버튼. 신뢰 가능한 아이피로 접속. 여기서 아까 메모장에 복사해두었던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여기다 붙여넣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저장. 또 OTP 입력을 하라고 해요. 여기다가 바이낸스 OTP 키 입력하시고요. 성공적으로 네, 변경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음, 네. 여기서 여기만 클릭을 안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는 두 개는 자동으로 클릭이 돼 있고 요거는 따로 클릭을 안 하시면 되고요. 자, 맨 처음에 위에 여기 API 키.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이렇게. 요요 숫자만 드래그를 해야 됩니다. 요 숫자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클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키 입력, 액세스 키 입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액세스 키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키, 두 번째 거. 이것도 그대로 컨트롤 C 또는 복사해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이너스 키까지 검증 완료로 해서 API 연동이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 매뉴얼도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가이드 매뉴얼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금방 연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크리퓨터 매니저 API 키 연동하는 예, 영상 매뉴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